세계적인 석각 앞에서 저희 36MC 병원의 지방흡입 기술을 선보일 수 있어서 저야말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36MC 병원은 한국에서 유일한 지방흡입 전문 병원으로서의 그런 위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임상 케이스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훌륭한 결과들이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저희가 메인으로서 참석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그 지방흡입 기술이 정말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을 더욱더 증명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I think definitely the setup is a very good, especially the OT setup is very very impressive, and then the sterility wise I think is t good. Surgeon also the technique also very good. the live surgery is very very e n l i g h t e d r k i m did a good job uh -huh. and he was able to answer our questions v e r 저희 365mc 병원이 그 한국 미용 성외과와 더불어서 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365MC 병원이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한편으로 이런 아시아에서 큰 학회에 또 주조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365MC 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365MC 병원이나 저희 병원이나 이제 뭐 알릴 수 있게 되어서도 그런 부분도 약간 뿌듯합니다. 어, 앞으로도 병원에서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학회도 많이 참석해서 더나더 발전하는 병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m, the this morning the presentation is excellent. I would say that it's a fabulous from the this t r i s s f i z e Hospital uh, the doctors. They are doing a very good job. I would say. And then from the presentations is uh, is a marvelous. I think one of the best that I can see from the picture that I saw this morning. Yeah. 아, uh, 나, 我要恭喜三六五医院啊，可以开第二个分院，这个非常难得，因为 能够这么这么专注的做吸脂，而且能够做出这么多优秀的研究，我相信只有365MC 医院做得到。那将这些数据提供给全亚洲的医师去参考，让我们的技术或者是亚洲的技术都能够更上一层楼。那除了祝贺之外，那也要感谢365MC 医院啊能够举办这一次这么好的一个吸脂训练的一个会议，谢谢你们。